오늘은 요 차량용 소화기대해도좀 알아보려고 그래.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 브랜드 B4g 차에서 불이 나는 것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TV에 불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슈화됐었지. 근데 소방청 조사에 의하면 허리 평균 자동차에 나는 불이 열세건 정도가 됐는데 특히나 또 차량 화재가 발생 중에 그중에 절반이 승용차 5인승 차량 여기서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 5인승 차량에서 또 불이 많이 나는 거는 초동 대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7인승 이상까지만 소화기가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5인승 차량도 신규 또는 정기 그 검사할 때 소화기 빛을 꼭 확인한다고 하더라고 이 소화기 위치가 어디 어디 에 있는지 그건 좀 알아둬야 응급시 내가 필요할 때 빨리 꺼내서 응급처치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량 소화기 위치를 좀 알아보자고. 현재는 소화기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단 현대 기아차, 국산차의 경우는 7인승 이상 차의 경우는 트렁크 바닥을 열면 오픈하면 바닥에 가서 소화기가 비치돼 있다그외에 차량들도 내가 이렇게 보면 운전자 우측 하단에 가서 비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트렁크 벽에 가서 고정해서 비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화재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5인승 차량도 일단은 그렇게 좀 작은 소확이라도 하나 정도는 차 안에 비치를 하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합차의 경우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자나 동승자가 빨리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다니고 또한 내 차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소화기 관리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 차용용 소화기는 이렇게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명시가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내 소화기가 아직 사용 가능한 정도인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보면 여기 검침할 을수 있게끔 바늘 표시가 녹색 표시에 가서 있다말이 요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한 5년에 한 번씩은 요것도 교환을 해주는 게 필요하대 그 전에 소화기를 가끔씩 또 흔들어주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운전자들이 대부분, 그 부분은 그냥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목숨하고도 직결되는 거니까 관리를 이제는 좀 신경 써서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야 그럼 차량용 소화기 선택을 할때 보면 이런 소화기는 자동차에는 적합하지 않은 소화기. 이거 가정이나 또 사무실이나 빌딩에 합한 용도로 나온 소화기란 말이야. 자동차에는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되어 있는 이런 소화기를 쓰는 게 좋겠고.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작고 또 디자인도 깔끔하고 슬림하게 나온 이런 소화기도 있더라고. 요 보니까 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치대도 마련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탈차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바로 끼워 넣을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승용차에도 마련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우,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눈이 부서고 안 붙들어갔다 일단 결론적으로 불은 이제 어떻게 일어 할지 모르는 거예요 뭐 엔진룸에서도 날 수가 있고, 가끔 보겠지만, 다른 차에서 날라오면 담배질 때문에 날 수도 있고, 또 워낙 전기장치가 많으니까 전기장치가 뭐 누전이 된다든지 해서 불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라고. 또, 내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차에서도 불이 날수 있는 거고, 그러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부탁하는 건 마지막으로 내차에는 수화기가 어디 있는지꼭확인을 하고, 이런 수화기 요구다이 친구는 이자인는이 친구는 이나오더이고 작은 이친구 차량을 구는하구는사람들는테 친구는 이 선물을 해주기는 좋을 것같이친는이가구는이친려는이 친구는 이구는 했어. 구어 봐.